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증상이나 양상은 성인과 소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아는 감기나 피로한 일 이후에 증상이 생기기 쉬운 반면 성인은 소아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소아보다 성인에서 스트레스로 증상의 변화가 생기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성인과 소아의 예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은 소아에 비해 증상이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반 증상 자체도 수포나 염증을 동반하는 등 소화보다 심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소화에 비해 신장 침범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동일한 신장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에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발병했다면 소화보다 경과 관찰이나 치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